대장, 지금 막 지역 정찰을 마쳤는데 이 짐승! 아, 뭐요? 아직 당신한테 입도 뻥고 다녔는데? 그렇지만 생각했잖아요. 아, 그래. 탈레파시 능력자였지. 와서 일이나 처리하자고. 그러죠. 사령관님, 우리 위치가 발각되었습니다. 2시간 전, 대규모 연합기록 타격대가 아티가 프라임에 도착하여 우리 방어선 내에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아큐트로스 맥스크가 회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연합의 기동 타격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당장 논의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 있다네.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 디스크에는 무기 설계도가 들어있지 않았다네. 캐리건 중위가 설명할 것세 연합에서 초능력을 지닌 인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스트를 양성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들이 저그가 고스트의 초능력 파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그가 당신을 만나러 몰려왔다는 얘기인가 <웃음> 점점 재밌어지는데. 시끄러워요. 연합은 고스트와 저그와 관련해 비밀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훔친 건그 퍼즐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인 행성간 사이오닉파 방출기의 설계도예요이 방출기는 고스트의 것과 비슷하지만 강도가 훨씬 강한 신경신호를 방출하죠. 심지어 다른 행성계로도 신호를 전달할 수 있고요. 연합은 이 사이오닉 방출기로 저그를 꿰어 격리시설로 끌어들인 걸세. 자네의 거주지 마사라도 그런 것중 하나였지. 그게 무슨 말이죠? 저그는 연합에서 개발한 비밀 병기라는 말일세. 자네들은 모두 연합이 실시한 무기 실험의 대상이었던 거지. 한 세대 전 코라를 핵무기로 파괴해서 점령한 것과 똑같이 저그를 이용해서 적을 제거하려는 속셈이네. 유일한 차이는 이번에는 아무도 반발하지 않을 거란 점이지. 외계 생명체를 끌어들인 게 놈들이라고 누가 의심이나 하겠나. 오히려 갑자기 나타나서 저그를 처치한 영웅으로 칭송할 걸세. 이제 연합이 범죄 행위의 대가를 치를 때가 됐네. 방법은 내가 잘 알지. 캐리건 중위가 연합기지에 방출기를 설치할 걸세. 사령관, 자네는 중위에게 호위를 붙여주게. 적이가 도착하면 연합의 봉쇄선을 뚫어줄 테니 그 틈을 다 탈출하면 되네. 이제 움직이지. 아직도 이 일에는 키지 않습니다, 비트로스님. 적에게 당해도 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네가 이번 일에 감정 이입을 한다는 걸 알겠지만, 과거의 억매여 판단을 그르쳐선 안 돼. 명령을 수행하게 중이. 알겠습니다. 사이어이 방출기를 설치했습니다. 실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인류를 구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 할 거다. 고전일이라고 가리기엔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니. 연구 방출기를 확보해서 가동했다. 누가 쌍유리 방출기 사용을 허가했죠? 내가 했네 주미. 뭐라고요? 안티가의 열한 놈들이야 나쁜 놈이었다 치고 이제 이 행성 전체 저그을 풀겠다고요? 미친 짓이에요. 캐리건 말이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죠. 내가 심사숙관이니 나들 날 믿게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한. 소니스에 접근 중인 프로토스 함선 수십 대의 신호가 잡힙니다. 가장 큰 저그 하이브를 똑바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놈들이 저그와 교전을 시작하면 연합이 빠져나갈지도 모르네. 사령관, 캐리건 중위에게 기동 타격대를 맡겨 프로토스와 교전하게. 레니노 대장과 듀코 장군은 사령선에 남도록. 이 행성 사람들을 모조리 저금 우리에게 팔아넘기더니 이젠 프로토스랑 붙으라는 겁니까? 게다가 캐리건을 지원도 없이 저기 내려보내겠다고요? 나는 캐리건이 프로토스를 능히 저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네. 이건 미친 짓이야. 캐리건 듣고 있어? 들었어. 난 내려갈 거야. 아키트로스에게도 생각이 있겠지. 이제 와서 등을 돌릴 순 없어. 희한하군. 당신이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줄은 몰랐는데... 캐리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봐난 당신 과거를 알아 나도 소문을 들었다고 당신이 저그를 상대로 하는 실험이 일부였다는 거 알아 맹스크가 나타나 당신을 구하기는 했어도 놈을 위해 이런 짓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나도 당신 여러 번 구했잖아 제미, 갑옷을 걸친 기사 행사는 그만둬 그게 어울릴 때도 있지만 지금은, 지금은 아니야 날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아니까 프로토스는 저그뿐만 아니라 행성을 통째로 파괴하고 말거야. 난 알아. 왜냐하면... 그냥 알수 있어. 난... 고스트잖아. 프로토스를 처리하고 나서 저그는 그때 생각할거야. 아크트러스도 결국 정신을 차릴테고. 난 알아. 그 말이 맞길 바라지. 그럼 사냥 잘하라고. 지금 수신 중. 여기는 캐리건, 프로토스는 무력화시켰지만 엄청난 수의 저그가 몰려들고 있다. 즉시 보조를 요청한다. 여쪽은 무시한다. 돌아갈 준비해. 뭐라고요? 저렇게 놔두고 떠날 겁니까? 전 함대, 내 신호에 따라 서서 스에서대각한다 어, 본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뒤로 쓰인 나쁜 자식. 그러지 마. 끝났다. 항해사 함대 알려라. 궤도를 벗어난다. 당장! 사령관님? 짐?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뉴 게티즈버그의 지상군과 함대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맥스크 장군은 코랄 함대에 타소니스 생성계에서의 즉각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프로토스와 저그 세력은 계속 타소니스의 주요 대륙 곳곳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호 수신 중 캐리건을 두고 다니 말도 안 돼요. 전 떠날 겁니다. 당신도 함께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크트러스가 다음에 누구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요. 신호수신 중 정말 잘해주었네, 제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게 우리는 새로운 제국의 씨앗을 뿌렸으나 그 결실을 거두려면 지옥에라 떨어져! 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다 날 배반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이제 와서 포기하긴난 너무 많은 걸 희생했다 캐리가을 희생시킨 것처럼 후회할 거다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너희도, 연합도, 프로토스도, 그 누구도. 난이 구역을 지배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리겠다. 날 방해하면... 내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몇 년을 내려주십시오. 지옥에 나가라고 해. 우린 간다. 이제 둘 뿐이군요, 사령관님. 무습죠? 아크트리오스가 이상주의적인 반란군이었던 게 바로 그제 같은데 이젠 그제가 법이고 우리는 범죄자 신세라니 그제가 정복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몫했다고 생각하니 죽을 맛입니다. 지게, 캐릭을 혼자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표를 찾자고. 명심해! 저그를 상대하는 게 이번 임무의 목표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예 친구 디오크 장군도 어디선가 어슬렁거리고 있을지 몰라 이번 작전이 큰 실수가 아니었기만을 바라자고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리건 당신의 의지에 따라 아버 저는 당신을 섬깁니다 초월체에 저항하는 모든 자들에게 군단의 분노를 남기겠습니다 정신 치려 오늘 나의 의념은 적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대나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맞춰서. 괴리건, 그러니까 이건... 그놈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라, 살아... 정말 당신이야. 장부는 아니지만 난 이제 예전과는 전혀 달라짐 당신은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해. 하지만 꿈에서 당신이 살아있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날 부르고 있었어 그랬지 번데기 안에 있을 때난 본능적으로 당신과 아키트로스에게 텔레파시를 보냈어 그래서 아키트로스가 듀프를 보내 날 데려가려 한 거겠지 하지만 그건 그때 일이야 짐 이제 난 저그의 일원이야 지금 이 모습이 마음에 들어 어떤 느낌인지 당신은 모를 거야 뭐야 이제 날 죽이려 하겠다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내게 위협이 되지 않아. 지금 당장 떠나, 그리고 다시는 저 그의 맞설려 하지 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 내일 벌써 뉴스 집행관?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구조들이란 희망은 버렸었는데 너무 충격받지 마 나도 겪어본 일이야 이 인간은 뭐냐, 대사다르? 난짐 레이너라고 하오 사람 무시하지 맙시다 아무리 프로토스라고 해도 말이오 이제 끝장을 볼리만 남았구나. 저그는 내게서 모든 걸 뺏어갔어. 고향, 가족, 친구들까지. 무슨 짓을 해도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지. 그러니 두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어. 내 손으로 끝을 볼 거요. 나도 가겠어. 그렇다면 행동으로 뜻을 펼치리라. 아들을 위하여, 아이어를 위하여! 등과. 회사다르 소식이 늦어서 미안하군. 대의회는 그대들이 정신체를 쓰러뜨리는 걸 지켜봐서, 그리고 그 용감한 행위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지. 그대들을 심판하려 했으나, 그릇된 생각을 한건 우리였어. 그대들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위대함의 상징이니, 우리 모두의 희망을 걸겠어. 엔터로 아둔! 용감한 아이어의 후예들이여 와, 그러면 지원군을 보내주겠다는 말인가? 집행과 초월체가 약해졌어 하지만 우리도 심각한 피해를 입어 었 내가 간트리서를 초월체에게 충돌시키겠소 간트리서의 선체에 다크 템플러의 힘을 충분히 모은다면 저 저주받은 흉물에게 죽음을 선사할 수 있을 거야 우리를 기억해 주었지 백관이여 오늘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시오 아들이 그대를 보살피시게 공족을 관문으로 내보내는데만 집중하라고 모두 대피할 때까지 페닉스와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 테니까 영영. 집행관! 난 대원들과 여기 아유에 남아서 이쪽 관문을 닫겠어 그래야만 저그가 샤쿠라스로 지원군을 보내지 못할 테니까 수적으로 너무 불리하고 관문을 닫으면 누구도 그대들을 거어갈수 없을 테고 그렇긴 한데 난 원래 행동이 앞서는 놈이라 어쩌겠나 저도 여기 남겠습니다 집행관 님 아이오를 지키는 것이 제소명입니다 용감한 전사들이야 부디 행운을 빌겠네 남은 병력을 모두 보내주지 고모, 앞으로는 얌전히들 지내라고 우리한테 행운도 밀어주고 잘했다, 위대한 프로토스여 다들 여전히 폭력적이라니 아주 기쁘구나 캐릭은 너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지? 진정의 자라툴 믿기 어렵겠지만 너희와 싸우러 온게 아니야 참으로 우습군 진정, 이곳에 온 너의 의도가 고결하다고 믿으라는 건가? 네가 이 적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이봐, 너희가 처치한 정신체는 나의 적이기도 했어 내게 설명할 기회를 주면 너희도 분명... 너는 모든 생명체의 적이다 우리가 왜너 같은 존재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까 너의 요새로 안내해주면 내가 아는 모든 걸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좋타 캐리건 네 이야기를 들어주지 하지만 겸고하마 더러운 수작불의 생각은 마라 자 캐리건 이제 설명해봐라 우리에게 전하려는 소식이 무엇이냐? 차행성에 새로운 초월체가 자라나고 있다 뭐? 그럴 리가? 우리가 어째서 네 말을 믿어야 하느냐? 제라틀, 지금의 나는 네가 차행성에서 상대했던 자각 없는 살인마가 아니다 초월체는 죽었어, 나를 제어하던 힘도 사라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내 말을 믿어야 해, 지금 더 중요한 거짓말... 일이 여기... 어... 몇 속까지 더럽혀졌구나 이런 이야기를 더는 듣지 않. 조용히 해라 심판관. 계속해 캐리건. 아무래도 타고스가 이끄는 여러 변절한 정신체가 새로운 초월체로 결합된 것 같다. 다행히 아직 유아 상태여서 군단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타고스 무리가 여전히 대부분의 적은 무리를 조종하고 있어. 여기서 너희가 처치한 정신체도 타고스의 무리였고. 저 녀석이 다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상상할 수 있겠지? 장담컨대, 녀석이 깨어나면 예전처럼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거다 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바라지 않고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는다 네 말이 맞다 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이 세계를 구하는 일이지 새로운 초월체를 처치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모두 소멸하기 전에 우라주와 칼리스 수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수정 찾는 일을 돕지 이곳에 저그발란군을 처치하면 다고스무리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 내 아이들이여 공포와 우려는 잠시 제쳐두고 해야 할 일을 해라 당분간은 캐리건이 그대들을 도울 것이다 비록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녀에게 스스로를 증명한 시간을 허락하면 소중한 동료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눈앞에 닥친 임무에 집중하라. 브락시스 행성에서 우라즈를 찾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회수해야 한다. 대모님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족에 해한 케리건의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집행관님, 병력을 준비시키십시오. 함탈이 뜨기 전에 브락시스 행성으로 떠나야 합니다. 제라툴, 궁금한 게 있다. 왜 너희 동족은 그렇게 신성한 수정을 테란이 차지하게 방치한 거지? 방치한게 아니다. 오래 전이 세계는 기라돌라 불리는 프로토스의 식민지였다. 우리 부족들 간의 갈등이 심화됐을때이 행성과 프라즈 수정이 벌어졌지 테란이 이곳에 도착한 건 오래전 일이 아니다 대단! 수정이 여기 있어 탐사장을 보내 수정을 회수하면 우리의 인무은 끝이다 잘해주었다, 캐릭은 내가 아는 네 모습이 전부는 아닌가 보군내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어 지금까지의 일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지 일이남아치자고 집행관님, 탐지기에서 대규모 테란 함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설정 프로필이 지금까지 어떤 테란 함대와도 다릅니다. 지금 지휘함이라 밝힌 알렉산드 함선으로부터 통신이 수신되고 있습니다. 브로토스 사령관, 나는 지구집정연합의 알렉스 이스트코프 대독이다 테란 자치령과 모든 변방 식민지의 지휘권을 확보하러 왔다. 너희는 테란 영역을 침범하고 테란 부대의 공격을 감행했다. 방어를 해제하고 무기를 거두라 지금부터 유이디가 너의 합산과 여기서 약탈한 모든 전리품을 관리하겠다. 지구 집정연합? 레이너가 아들키본 테란의 고향, 지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 이 인간들은 우리와 전쟁을 벌이려 먼 길을 왔군. 신념을 잃지 마십시오, 제라톨림. 마치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군요 우리가 놈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뭡니까? 초월체를 제거한 건 우리 아닙니까? 맞네, 아르타니시 우리가 초월체를 무찔렀지 인간들의 도움을 받았고 절대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네 물론입니다 집행관님, 저는 먼저 정찰을 나서 이 인간들의 솜씨를 시험해보고 방어선을 뚫을 방법을 찾겠습니다 엔타로테스다르 집행관님 우라주 수정을 손에 넣었고 유일이는 추격을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차 행성 궤도 주변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제어톨림님 칼리스 수정의 위치를 파악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계에 왔을 때 수정의 힘을 느꼈던 걸 기억하네 우리 탐지기가 수정의 위치에서 요동치는 막대한 에너지 신호를 탐지했지 헌데 그 신호의 근원을 파악할 수가 없네 그건 뻔하군 신호의 근원은 초월체일 거다 정신체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칼리스 에너지를 추적해서 그곳에 둥지를 튼 거지 아마 다수의 저금 우리가 그 지역을 보호하고 있을 테고 위험하겠지만 신속하게 강력한 공격을 쏟아부으면 방어를 뚫고 수정을 회수한 다음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겠지. 여러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초월체가 아직 유아단계인 걸 감안하면 놈이 무리를 조정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초월체에게 충분한 피해를 주면 놈이 근처에 있는 저그들을 진정시키는 대고 우린 칼리스 수정을 회수할 시간을 벌 겁니다 당찬 계획이군 아르타닐스 그대의 용기는 위대한 대사다로와 견줄만하다 과찬이십니다 고귀한 제라톨님 저는 그분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에도 부족합니다 감동적이군 이봐 두 가지 다 괜찮지만 시간을 허비하진 말자고 나는 저금 우리 중 일부를 장악해 지원군으로 보내줄게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수정을 둘다이를 위험이 커진다는 건 기억하라고 맞는 말이다 집행관님, 병력을 배치하십시오 아들이 그대들과 함께 하길래 집행관님, 칼리스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끔찍한 세계를 떠나 어서 샤크라스로 돌아가시죠 샤크라스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축하한다. 집행관 그대의 노력으로 더그를 상대할 희망이 생겨났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위협을 마주하게 되었지. 그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심판관 알다리스와 아이어의 칼라의 생존자들이 우리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수가 참으로 끔찍한 소식이군요. 알다리스가 왜 우리를 배반한 겁니까? 알다리스와 동료들은 아이어를 버리고 우리와 어울린 일이 잘못이라 믿고 있다. 그 편견 때문에 대의회의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고 지금도 알다리스와 충성스러운 기사 단호는 우리 성진을 공격할 채비를 하고 있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그만으로는 부족했단 말입니까? 제모시오. 정말 확실하신 겁니까? 확실하고 말고 집행관 아무 기사단의대모이자이 세계의 관리자로서 나는 그대에게 법무반 알다리스를 제거하고 이 반란을 지체 없이 진압할 것을 명한다. 저그가 공격태세를 갖춘 지금 이에 반대할 일는 아무도 없어. 뭔가 석연치 않군. 대모님은 언제나 지혜롭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분명 일리는 있지만 참으로 대모님답지 않은 결정이군.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제를 처치해야 합니다 아드니 우릴 용서시게 모두 끝났소 심판관 남은 병력과 함께 투항하고 다시 힘을 합쳐 저그를 박멸합시다 어둠의 존재요 아이오의 기억을 퇴색시키고 너희와 함께 하느니 차라리 서둘러 죽음을 맞겠다 너희 운명은 에모가 칼날 여왕과 손을 잡은 순간 확고히 결정되었다 아이어를 섬기는 우린 절대로 캐리건 무리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우다니스 이 성을 찾으시오 캐리건은 변했소 이제 그 누구도 무예로 만들려 하지 않소 우리가 그들을 처치하게 만들지 마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순진하게 살 텐가 아르타니스 너희가 수정을 회수하는 것난 너희 대모가 더러운 비 숨겨왔음을 알아내라 대모는 세뇌를 당했고 이 모든... 이럴 시간 없다 케릭은 대체 무슨 짓이야? 너희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줬지 마음 아픈 척하지 말라고 추악한 생명체야 이건 프로토스의 일이지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이 세계에서 당장 사라져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 난 목적을 이었으니냐 너희 손을 빌려서 변절한 정신체를 깔끔하게 파악했으니 잘 지내라고 위대한 토토스 다시 보게 될 거야 빠른 시일 내에 탐장님 저기도에서 자치령기함노라드리가 탐지되었습니다 맥스크 황제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를 수신합니다 여기는 대란 자치령의 황제 맥스크다 지금 즉시 너희의 책임자와 협상을 바란다 그렇게 대면하기 어렵다는 아크 쥬라스 맨스크 님께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셨고, 여기서 우리의 일을 마치기 전에 그대와 이야기를 나눴으면 했는데, 나는 제라드 뉴갈 제독이 우리의 진군을 이만큼이나 지체시킨 그대의 실력을 칭찬하고 싶소. 그대는 진정 가치 있는 상대로 고없소제 하지만 여기서 그대의 승기는 내겐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시간에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내가 연합을 뒤엎은 것처럼 그대의 통치도 뒤엎어줄 테니 그렇게는 안될것 같은데 맹스크 황제 그대가 다른 장교들과 함께 공개 처형을 당할 걸 생각하면 말이지 네 놈이 감히 흥! 황제를 지칭하는 자가 내게 감히라 당신은 평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살았어 시민 맹스크 한장, 황제를 수감할 준비를 하겠. 그 준비는 조금 미뤄야겠는데. 한장님, 알람군 경선 이키페리온이 어? 방금 탐지범인에 들어왔습니다. 소규모 프로토스 함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 불청객들은 누구지? 제임레이너 자네가 여기서 뭐하는 거지? 네 녀석을 불구덩에서 꺼내주고 있는 거지, 아크트라스 그러니까 가만히 닥치고 있어. 오해하지는 마. 네놈의 아직 받을 빚이 남아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잘아는 친구가 자네를 살려두고 싶다니까. 함대의 차원도약 준비시켜.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눈 앞에서 도망치다니. 추격하라. 추격하라. 아, 재동님. 슬리지만 누구를 뭐... 좀 속이하고 싶군요. 뉴오란 이자식 대체 무슨 수작이냐 뒤로 갈제도 얘기 많이 들었어 넌 대체 정체가 뭐냐 내 이름은 캐리건 너희가 여기서 죽인 적그 차지하러 온 초월체 모두 내 것이지 여기 우리 친구 듀란 중이도 마찬가지고 제독 잘봐일이 구역의 여러 집단이 너의 개입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느끼고 있어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나의 지배가 오래가지 못하게 막을 거야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으냐, 이 괴물아 네가 저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막을 수단을 내가 갖고 있다 아, 너희의 그 찰란 사이온이 분열기 말인가 본데 그건 영원하지 않을 거야 조만간 내가 파괴할 거니까 그런 다음 너희한테 저그의 진짜 무서움을 보여주지 아, 근데 말이야, 쟤도 당신 친구 스토커프는 당신보다 두 배는 더 뛰어난 인물이었어 직접 죽이는 수고를 덜어줘 고마워 안갑다, 정신채여. 이제는 내가 다른 반역자 무리와 초월체로부터 네 연결을 끊었다는 걸 알았겠지. 이해해라. 개의적인 원하는 아니니까. 네가 그들 손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넌 이제 내 것이다. 내게 복종하면 살려주겠다. 여왕님, 방해서 죄송합니다만 기다리시던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야 왔군.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어. 그래. 다들 여기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고 살아 아직도 날 의심하는 거야, 짐늘 그렇지 <웃음> 아이어에서 너희 둘에게 접촉했을 때 새로운 초월체를 유이디가 조종하려 한다고 했었지 그래, 유이디가 해냈다 놈들이 초월체를 길들이는 데 성공했고 이 구역의 저그무리를 조종하고 있어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다 우리가 널 도와 유이디를 제거하면 너 혼자 저그를 지배하려는 속셈이겠지 틀렸어, 피닉스. 지금 처치하지 못하면 놈들이 이 구역을 점령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 거야. 당신은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겠지, 지금 지구의 역사를 공부했으니 유이디의 목표가 뭔지 알잖아. 저그를 조종하는 건시작해볼거해 글쎄, 잘 모르겠어. 사이언이 분열기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곳 병력에 대한 통제력은 되찾았지만 녀석들을 제어하는 것만으로도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해하 마음이 아프군 그래 캐릭 페닉스와 내게 맹스크를 데려오라고 한 진짜 이유가 뭐야? 저그 앞에서 날 버린 일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거라고 생각해? 그 이름이 미셨어 사소한 원한 때문에 유이디를 막으려는 우리 계획을 망칠 수는 없다고 안심이 되는구나 아크치라스 동면실에서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나? 이게 무슨 짓이냐, 캐리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가? 얘기나 좀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이잖아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 왜날 데려온 거냐? 사이오리범초기가 필요해, 아프트라스 왜지? 끝내 찾지 못했던 연합의 사이오닉 분열기 기억해? 유이디가 그걸 발견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하들을 조종할 수 없게 됐지 사이언이반출기가 있으면 저그를 집결시켜 분야기를 파괴하고 유이디를 상대할 수 있어 그 대가로 내게 주려는 건 뭐냐? 흥, <웃음> 정치인은 달라 조와 황제 나으리 분야기 파괴를 도와주면 유이디에서 코라를 되찾는 걸 도와주지 흠, 흥미로운 제안이고 네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지? 아큐트러스,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건내 도움이 없다면 당신은 좁다란 감방의 황제가 되어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거라는 점 뿐이야 하... 여전히 말을 설득력 있게 하는군 저아 캐리건, 방출기를 빌려주지 하지만 대가는 제대로 치러야 할 거야 저아 친구들, 잘 들어 우리 목표는 사이온이분열기주동료원을 찾아 비활성화하는 거다 일단 거리를 마치고 나면 나머지는 맹스코와 캐리건에게 맡길 생각이고. 자, 와서 움직여. 사라진대! 자, 가자, 가자. 수송 중입니다. 캐리건, 동료원이 차단됐어. 언제든 사연이 광초기를 보내는 좋아. 했 이제 사이오리 분열기가 파괴되고 캐릭을 졸개들을 다시 통계할 수 있게 되었으 우리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등을 돌릴 것 같아 두렵구나 무슨 말인지 압니다, 피닉스. 저도 그녀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믿고 싶지만 내심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이를 제가 리려는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궁금한 건, 그녀가 승리하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문제겠죠 내가 한마디 하지. 그녀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지만 내가 코라를 되찾는 일을 돕겠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거야. 박처아크 트러스네 의견 따위가 궁금했다면 널 때려 살아냈을 거야.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저렇게 된건내초에너 때문이었다고. 이봐, 다들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겠어.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코라를 공격할 준비가 되었나? 거의 다 됐다. 그래도 주 하이브 클러스터를 건설하려면 아직 자원이 꽤 많이 필요해. 혹시 당신들이 날 위해 자원을 좀 모아주면 안 될까? 벌써 계획을 세워둔 것 같은데, 뭐라고 싶은 거야? 켈모리안 조합을 한번 방문해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모리안은 이 구역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쪽 방어선을 우회해서 자원을 적당히 훔쳐낼 수만 있다면 코랄의 전면전을 개시할 수 있어 쉽진 않겠지만 할수 있을 것도 같군게엑스 함께 하시겠습니까? 승산이 커질 수 있다면 내가 직접 공격을 이끌게 했다 좋습니다, 어서 움직이죠 저들이 의심하고 있을까요, 여왕님? 물론이지, 저들은 바보가 아니다 되어라 그저 미지의 악을 상대하기 위해 이히 알고 있는 악의 세력과 손을 잡았고 그대를 모르고 있을 뿐이야 이 구역을 구하기 위해 내 최악의 적과 함께 일하게 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분명의 신이 요즘 너무 제멋대로라니까 꼭 영감님 같은 소를 하는군요, 피닉스 내가 너보다 368년을 더 살았다고 해서 날우셔지는 마라, 젊은 레이너야 나는 아직 대란말로 뭐라고 하더라 한창 때리던 머리야 제가 잘못했군요 다들 아주 잘해줬다 특히 너, 피닉스 내 하이브 클러스터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내 무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 그렇다면 시간 낭비하지 말자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도 UED의 방어는 계속 강해질 테니까 내 행성을 되찾는 일을 또 무언가가 막아서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맞아, 아키트로스. 지금이 유이디를 공격해야 할 때야. 하지만 명심하는 게 좋아. 우린 이 구역에서 가장 막강한 방어력을 갖춘 행성을 공격하려는 거니까. 코랄 공격은 쉽지 않을 거야. 유이디 상비군도 만만치 않지만 저그 지원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레이너, 피닉스와 함께 변경 지역의 방어 시설을 공격해줘. 내 병력은 아우구스트그라드의 유이디 기지를 공격할 테니까. 이미 논의는 할 만큼 했다. 공격을 시작해! <웃음> 좋아, 와키트라스 일주일 전에 코랄은 다시 네 것이 될 거다 반박했던 대에이 유에디가 저그를 보내 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어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공격해오는 저그가 많지 않다는 거야 어쩌면 유이디가 총원체 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잘했다, 정신체어 유이디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아크트러스, 이 세계를 차지해도 좋다 얼마든지 축하해 주지 건방지게 굴지 마라, 케리건 이것도 거래의 일부였지 않더냐? 내게 마땅한 대가다 나는 다시 자치령의 황제가 되었다 류쿠 장군을 보내 아우구스트 그라드에 작전 기지를 수립하겠다 황제 노릇이 즐겁길 빌어주지 정신체, 듀란, 쌀에서 결을 솎아낼 때가 됐다 이 세계에서 유이디의 본거지가 붕괴된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건 차행성의 병력뿐이다 내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할 때가 됐어 여기 코랄에 있는 동맹군은 어떻습니까, 여왕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는 내게 쓸모가 없다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긴 했지만 살려두기엔 위험할 수도 있겠어 듀크 장군이 없으면 맹스크도 상대하기가 더 쉬워질 거야 하지만 레이너와 피닉스는 짜증날 만큼 영리하다 하, 모두 제거해야 한다 정신차역듀크 장군과 피닉스의 기질을 모두 파괴해라 한놈도 살려두지 마라 영원히 한 가지 전략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프로토스와 테란병력 모두 앞선 승리를 기념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공격하면 대부분 잠들어 있는 적군의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영리하군 우리가 공격한 후 적이 재집결에 반격을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6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기지 하나만 기습 공격할 수 있겠군 그래도 좋은 생각이다 정신채여, 양측 중 아무 기지나 공격을 시작하라. 네 선택지에 실패란 건 없다. 내 이름으로 적을 모두 학살하라. 뭐죠? 어떻게들 지내세요? 아! 모든 유리, 반격을 준비하라.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캐리건의 공격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계속 공격해라 정신치 우리 앞에서 놈들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봐라 꼬마 캐리건 아닌가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 네가 대답해야 할게 아주 맞단다 꼬마야 디우크 장군 내가 항상 널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있겠지? 이거 왠지 신이 나는데? 마음대로 해봐라 에드몬드 디우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에릭은 이 망할 살인자. 거래를 했잖느냐. 아호, 이거 왜 이래, 아큐트러스. 내가 정말 권력을 허락해줄 줄 알았어? 넌 타소리스에서 저그에게날 먹이로 줬잖아. 내가 지금까지 지옥을 겪어야 했던 건 전부 네 탓이야. 그런 날 내가 용서할 줄 알았어? 하지만 복수보다 유이디를절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다냐. 거짓말이었어. 이 행상을 해방시킨 건유이디의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이었을 뿐. 너에게 무슨 빚을 잡기 때문은 아니었다 넌 그저 사언이 분열기를 파괴하기 위해 이용한 것뿐이고 이제 내 무리를 되찾았으니 넌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 널 여기 버릴 거야, 비트러스 소중한 네 자취력의 잿더미 속에 말이야 내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걸 지켜봐줘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항상 나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너란 사실을 떠올리길 바랄게 어러운 배신자 같으니 이런 기만행에 위 동참하다니 우리가 어리석었군 맞아 페넥스 야내 일을 처리하기 위해 널 이용한 것뿐 넌 내가 예상했던 대로 따라와줬어 프로토스 너희는 모두 거만하고 너무 뻔해서 너희 진짜 적은 바로 너의 자신이라니까 이거 참 우습군 대사다르가 차행성에서 너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난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거든 자 두 번째로 죽을 준비는 됐나? 칼라가 나를 기다린다, 캐리가 나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쉬운 먹이가 되진 않겠다 그 말은 네 묘비에 새겨줄게 피아이스! 안돼! 무슨 걱정이야, 시엠 모든 터토스가 원하는 거잖아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네가 배신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고귀한 영혼을 얼마나 많이 삼켜야 만족하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변한 네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겠냐고 넌 정말 아무것도 몰라 짐 그럴까 이 대가는 네 목숨으로 받겠어 너의 그 미친 권력용 앞에서 죽어간 피닉스와 모든 이들의 목숨값을 받아주겠다고 강한 척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어 짐 너에겐 살인자가 될 소질이 없어 내일 당장 할 수는 없겠지 군대를 이끌고 와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언젠간내 손으로 널 죽일 테니까 고나자고다끝났다 정신 채에 적을 모두 제거했어 온서리스로 돌아가 쉬자 내 육신이 변형되로 처음으로 사륙에 식물나나는 너늘 명예롭게 날 삼겨주었지 그러니 부탁하마 내 부족을 돌받아오 네 손에 미래를 막기게 있다 <웃음> <웃음> 믿을 수가 없군 자기 대모를 죽이다니 너의 노예로 살아가게 두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낫다. 그래 널 잘못 봤었구나, 전사여. 넌 가치가 있다. 좋아, 이제 가도 좋다. 뭐라고? 마음대로 가도 좋다고 했다. 네 명예는 이미 빼앗았으니까. 널 살려주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네가 깨어나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울 테니까. 나로 인해 네가 해야 했던 짓 때문에 영원히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겠지. 제라트는 그거야말로 내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다, 케리건님 다시 만날 것이다 정신체어, 정찰병들이새 함대가 이 정거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규라디 사라지고 내무리는 대부분 차행성으로 떠난 지금 침략군을 막아내는 일은 네 몫이다. 걱정스러운 목소리군, 캐리건. 지금 내가좀안 좋은 건가? 전혀 아니야, 튜트러스. 그 어디에서 새로운 함대를 긁어모은 거지. 또 쓰레기 운바람이라도 약탈한 건가?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양해를 좀 구했지. 이 구역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널 죽이고 싶어하는지 알면 꽤 놀랄 거다. 네세 친구들을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아큐트러스 하지만 이런 장난은 치지 말았어야 했어 너의 꼬마 함대 세계로는 날 쓰러뜨릴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함대 세계? 멍청한 척하지 마라, 아큐트러스 이미 다른 두 개의 함대를 발견했으니 헤리건 여긴 아르타니스다 형제들과 함께 군단여서에 죽어간 피닉스와 데모 그리고 다른 모든 포토스의 죽음을 복수하러 왔다 우리 동족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 탈을 실어야 할 시간이다. 엎친 대답 챙겨이군브 프로토스도 뛰어들었군. 세 번째 함대는 누구 건지 맞춰볼 생각이 있느냐? 맞출 것도 없지. 듀갈과 유이디 함대의 잔당이겠지. 그렇다, 캐리가 여긴 듀갈 제독이다. 병력을 포기하고 지구집정연합의 주권을 양도할 마지막 단한 번의 기회를 주만 아, 어, 너무 힘든 제안이야, 제도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줄수 있겠어? 차라리 남은 네 병력을 모두 학살하고 네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은데 그게 어떻겠어? 날 너무 과소평가하는 군 그런 것 같진 않아, 제도 이제는 내가 사실상 이 우주의 여왕인 셈이거든 그리고 너희 보잘것없는 병사와 우주선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다면 해보자고 지금은 승리의 기법을 만끽게 해라, 캐리건 프로토스는 네 배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널 지켜보겠다 축하한다, 캐리건 다시 내게 승리했구나 하지만 내가 살아남았다는 걸 기억해둬라 네가 실수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조만간 <웃음> 너도 실책을 범할 테고 그날엔 너도 캐리가 항복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됐다 내네 병사들이 살아남게만 해다 넌나게 뭔가를 제시할 입장이 아니다, 제도 그리고 난버로 따위는 잡지 않아 이렇게 하자 기술을 돌려 지구로 돌아가라 먼저 출발할 수 있게 해주마. 그 후에 군단이 널 뒤집겠다. 내가 죽기 전에 얼마나 멀리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보잡거나. Once again, I stand atop the broken bodies of my enemies, victorious, but not u n s c a r h e d The Earthborn Directorate has been destroyed and the Overmind lies dead and trampled beneath the ashes of Char. As for my unlikely allies, I think that I shall allow them a reprieve. For in time I will seek to test their resolve and their strengths. They will all be mine in the end, for I am the Queen of Blades. None shall ever d i s p u t e my rule again. Dearest Helena, by now the news of our defeat has reached the earth. The creatures we were sent here to tame are untamable. And the colonies we were sent to reclaim have proven to be stronger than we anticipated. Whatever you may hear about what has happened out here, know this. Alexei did not die gloriously in battle. I killed him. My pride killed him, and now my pride has consumed me as well. You will never see me again, Helen. a Tell our children that I love them, and that their father died in defense of their future. o v e r